안녕하세요. 레드타로 카운셀러 레드송입니다. 황금 돼지띠라고 불리우는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늘 그래왔지만 올기해년 2019년의 시작은 조금 더 바삐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뀐과 동시에 많은 분들께서 운세를 궁금해하셨고 제게 문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레드송은 그 많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시간을 내셔서 점을 보러 가시기 어려운 분들 1대1로 봤을 때 1대1로 타로를 봤을 때어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 어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 응? 타로점이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쉽고 재밌는 타로점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새롭게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송 컨텐츠라 어, 실질적으로 1대1 상담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어색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예쁜 마음으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상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첫 컨텐츠인데요. 음, 벌써 4월이잖아요. 그래서 4월이 조금 지나가긴 했어도 남은 4월에 2019년 4월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 4월이 어떻게 흐르면 흘러갈까? 혹은 뭐 4월에 나에게 어떤 행운이 깃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타로로 운세를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의 타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의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짚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어떻게 마음속으로 선택하셨나요? 그럼 1번부터 카운슬링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요. 1번의 카드입니다. 짠자 1번의 카드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10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한 청년이 보이시나요? 그냥 보기에도 되게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지쳐 보이네요 그죠? 1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4월은 이렇습니다 정신적으로나 혹은 체력, 육체적으로 힘에 좀 붙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업무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조금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음에 카드가 나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별을 손에 쥔 왕비가 보여요. 음. 조금 멋진데요? <웃음> 많은 일들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그런 부분으로 수고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보상을 손에 쥘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있네요. 음 다르게 또 해석을 한다면 이제 돈 관리 또한 이번 제달 4월 달에는 잘해나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팁을 또더 드리자면 혹시 손꼽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달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1번의 카드는 이렇습니다. 2번의 카드 한번 볼까요? 이 카드는 이 카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런 위풍당당한 젊은이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자신감이 넘치고 정말 위풍당당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4월.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그어음 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웠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남에게 인정을 받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상을 받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그런 자신감은 남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남을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4월이 될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 여기 보시면 한 손에는 막대기에 보따리 짐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하얀색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음... 이제 막 여행을 떠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왠지 조금 들떠보이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바라던 여행의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바라던 새로운 일 그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들뜬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될수 있어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 1번도 그렇지만 2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또 팁을 드리자면, 2번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면 이제 즉흥적인 그런 계획성이 아닌 좀 계획을 세우면 좀 꼼꼼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아주 좋은 4월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번의 카드도 해석은 여기까지 3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눈을 가린 한 청년이 두 개의 검을 이렇게 교차로 들고 있네요 칼을 들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불안해 보여요 거기다 눈까지 가리고 있는 상태라 되게 조금 불안해 보이는 카드죠 3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4월에 이렇다고 합니다 4월은 조금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뜻이 좀 매우 강한 것 같은데요. 음... 선택은 좀 해야 되겠는데 결정하기가 아주 망설여지고 생각이 유난히 많은 달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제 결정을 지어야 한다면 우유부단한 그런 마음은 조금 멀리하시고 조금 신중하고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음 네. 그리고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를 보면 한 청년이 그 칼을, 이제 일곱 개의 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곱 개인데, 다섯 자로만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 카드 또한, 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앞서 말했던, 어이 카드처럼, 조금 매사에 신중하고, 조금 겸손하게,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카드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어, 원래는 7자루를 다 들고 갈수 있는데 5자루만 들고 가다 보니까 뒤에 두자루가 빠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뒤를 더 돌아보고 어, 칼두자루더 챙길 수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4월은 선택의 기로가 있겠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는 꼭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3번의 카드였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의 카드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음... 4번의 카드는 자, 요 카드를 먼저 볼게요. 조금 불빛에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잘 보이죠? 보이시죠? <웃음> 카드에 카드를 보니까 이제 한 남자가 세자루의 칼을 들고 조금 피식하고 웃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뒤로 보이는 그두 명의 남자? 사람이 그리고 두 자루의 칼이 좀 쓸쓸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음, 4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습니다 4월에 이렇다고 합니다 <웃음> 꼭 그런 <그럴> 건 아니지만 <웃음> 어, 주변 사람을 좀 조심해야 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등잔 밑이 좀 어둡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상대방을 좀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그런 카드예요. 그럼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로는 이제 뭔가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동업 그러니까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막대기를 사이로 손이 서로 달라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손이 다르거든요. 이제 동업을 그런 뜻이 강한 카드인데 이거를 같이 연관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달에 새로운 계획 또는 뭐 목표? 그런 거는 조금 뒤로 살짝 미루거나 아니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 쉽게 믿어서는 안될것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조금, 음,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4번까지의 해석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어,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왔다고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어, 심각한 걱정이 정신건강이 더 해롭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미리 알게 된 부분인 만큼 4월에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심한다면 평안한 4월한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레드타로 레드송 또 봐요. 감사합니다.